돌아으니까 체력 좀 아껴야겠다. 아껴봐, 아껴봐. 살살해, 살살아 이게 좀 완벽하게 그다돌줄 알았는데 제가 제 계획에서 좀 약간 흐트러진 느낌이어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가 아 그래도 할수 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지.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모니터링 다 했거든? 멋있던데? 맞아 멋있던데 엄청 긴장했었다며 첫날은 나랑 호시랑 고하고 디노 진짜 든든하다 진짜 든든하다자 오늘은 다들 뭐 살살해 내가 최초 놀 테니까 하나 둘 셋! 네 오늘 열번째지역 뉴욕입니다. 네, 지금 호시 형 그리고 쇼양이 복귀를 했고요 이대로 쭉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번째,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다가오기 때문에 헬스에서 긴장풀 수가 있거든요 헌헌이가 저희 단체 톡에 진짜 2-1이라고 진짜 2-1인가? 어 그게 너무 <웃음> 형, 데, 형 읽었을 때 그래도 댓글이 나왔어요 literal 2 m u 1 literal 2 m u 1 you know I didn't want I didn't, I didn't see that you post it later right h i l i p and then it r e r l i e r i i t l i I'm i t i g o the in o n t a n t e i t e r t e r l o Oh, oh. Who is back? One more time. Who? Let them break your heart. Oh, no. 갑자기 그때 생각난다. 저 아이디얼커때, 그때 비하인드 캠에다가 기록 하나 있었거든요. a b y baby, baby, baby, b a a a y 뭐 몇달 며칠 나는 공연을 하고 있고, 공연을 하고 있고, 뭐 너는 이러고 있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났네. 그러고 4년이 지났어요, 벌써. 계속 이제 날 지금 이 순간에 빨리 사진으로 남기는 거 어때요 여러분? 이거 헤어 헤어 완전 잘 끝냈습니다 배영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해줘가지고 분위기가 엄청 산것 같아서 아니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inhoe> 이게 역시 아니까. 음. 무대 없으면 못 살겠죠, 씨. 아니, 그, 진짜 그거보다 너네 너무 미안해가지고 치 너무 무대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뭐. 뭐. 갑자기 오세경은 우리 어떡그래요 미안하다 뭡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힘낸 걸 아니까. 그 갑자기야. 이거 나 먹어. 그머 <웃음> <웃음> <웃음> 가자! 잖아 예, 근데. 가자! <웃음> 진지한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얘기는 호스피룸 가서 바먹으면 돼. 가자! 어머 오늘 잘니까게요 들어가아 으아, 이아 으아, 으아, 으아, 리아 으아, 으아, 아 유튜브 파이체력이 봐야... <웃음> <웃음> 한계인가봐 오늘 끝나고 족구하가 조건 하나도 아닌데 조건 하나도 진짜 하나도 하나도 아닌데 땀도 잘안땀 아, 땀도 안아그건이 아, 그래? 오늘 그래? 멋있는데? 이번에 구기종국 에디션을 따로 출발, 출, 출간을 할까봐요 인서스 말고 그냥 구, 음, 족구 네. 그러니까 야구도고 세븐틴은 세븐틴은 네. 구기종국 네. 구기 아, 잘해 옷가에서매트을 찾는 게 아니라 매트한 옷두갓 일단 두 해줄거야 무지여야 되고 어... 무지인데 매트해야 돼 매트해야 말도 안되는 토론 매트 뭐가 맛있어 토론하다가 끝나고 토론, 토론 뭐가 맛있을까?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토론하자 들어봐 토론하자 보쌈을 먹을 때 김치에 어, 고기를 싸 고기를 김치에 싸음 김치를 고기에 싸 김치에 고기를 싸지 김치에 있어서 고기를 먹어 고기가 있어서 김치를 먹어 아, 뭔 소리야 뭐있대 고기가 있으니나 김치에 나는 <웃음> 김치를 너무 맛있게 먹는데 김치를 먹다가 고기가 생각나는데 음 난 고기를 먹는데 그래, 김치 김치를 때마다 먹고 싶어서 먹을 때 김치를 먹을 때 네, 아쉬운 거지아 어? 그냥 아쉬워. 그러 그러니까 뭐, 이건 토론일 뿐이야. 그냥. 고기 응. 먹을 때 김치 없어서 아쉽지. 어, 어. 나 아쉽긴 하잖아. 뭐 어? 어, 그렇게 평생 드세요. <웃음> 평생 드세요. 이렇게 <웃음> 하면 안 돼. 토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사람 인중에 주는 모임 안 돼. 돼. 그러려니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토론은 네.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려니가 <웃음> <웃음> 그러니안 좋은 뜻의 그러려니. 좋은 뜻의 그러려니. 야 그냥, 나는 그렐년니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 난 나는 그냥 나랑 별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렐년이 그건 나쁜 거지 좋은 건 뭔데? 그렐년니 그렇지 그렇지 너와 상관이 있어야 돼그렐년니와그럽쿠나는 다른 거지 맞아 맞아 그렐년니좀 별로야 어? 그렐년니좀 별로지 난 별로야 난 그렐년이 나도 나 그로쿠나가 제일 좋아어 그로쿠나 그래도 배웠을 때는 그래놀라 그래 맛있지 근데 약간 기회가 뒤에 있잖아 뒤에 군화가 붙으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군화 그치 화련문화는? 화련문화? 그건 약간, 그건 약간 명예 같네요. 하려문아. 너 그렇게 하려문아. 걱정 나은데 그렇죠, 그렇죠. 와 저번에 왔을 때보다도 고민장 규모가 더커잖요 훨씬 커지고 네. 너무 잘 모셨던 것 같아요. 사랑을 네. 많이 주셔서 네. 네. 진짜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그치? 어떻게 오, 신기하지 않나요? 인터넷이라. 이라 캐럿을 향한 이기는 네브라인딩 스탑! 네브라 네브라인딩 스탑? 네브라딩 스탑? 네브라인딩 맞아 맞아? 아 오케이 컷! 이거 내인딩스 이거 네브라 오케이 레츠 고! 오케이 레츠 고! 멤버들 너무 수고했고 캐럿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그래서 멤버들 웃음> <이렇게>. 가자.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가 뭔콕몽골콕이니 <웃음> 한번마샤마 샤루 내게 보이지 않는 너마아뭐안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체크를 하면서 뭐 컨디션 조절 하는 거지 어, 일어나서 목도 좀 풀고 네가 아무리 래퍼라가나 아, 어? 노래 많이 불러 그지 그럼 아침 그러니까, 일어나서 목 풀어 할 때만 어? 해. 일어나서 뭐 마사지좀 하고 눈 뜨자마자 체크하고 뒤쪽 열어주고, <웃음> 그리고 호흡 밑에 이제 단련해주고, 휘휘휘휘휘 휘, 휘, 휘, 휘, 휘. 이거 한번 해줘. 그럼 아마추어의 차이? <웃음> 저는 일어나면 친구들과 말을 해요, 멤버들과.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목이 풀리죠. 이런 식으로. <웃음> <그리고> 말을. <웃음> 밥을 먹지 않나요? 계속 말을 하죠. 밥에 밥을 먹으면서 목에 기름칠 좀 해줘요. 그렇지, 양념으로 이제. 네. 매운 걸로 또 이제. 네. 라면으로 좀 눌러줘요. <웃음>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웃음> 목을 정리해주고요. 삼치갈때 <웃음> 혹시 풀고. 무대 전에 이제 그냥 e w y 가는 거지, 이 눌린 목소리로 e w y 로 r k n e 로 가는 거야. Up, New York, New York, 욕 y o r 맞아 맞아 y o r n e 얘들아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 마지막이고 마지막아 <웃음> 집에 갔어 아 하나 둘셋화 네 What's up new world Hello, Hello, Hi. Hi.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멤버들 yeah. 어떻게 할 겁니까 화할 yeah. <웃음> 거예요 지혜받을처럼 다시 돌고 아 제자리로 오겠지. h e t n o s s a t t o m u h a a t h 끝습니다 일단 정말 다섯 안에 있지만 1 3 명이서 마무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감사하 네, 진짜로. 아주 니다 마지막 그 워크까지도 진짜 너무 많은 캐럿 분들이 에너지 넘치게 즐겨주셔가지고 저희도 행복했어요. 아주 영광합니다 와, 진짜 모두 못나 아, 아, 않을 것만 같았는데 힘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 우리 멤버 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예, 땡큐 아, 정말 수고했다고 맞이 오신 거야, 진짜로 짜다 우리는 근데 위주 투어떠나지만 투어는 아직 세계 투어는 아직 안 떠났다. 단색이 이 영상이 추억이 되겠지. 그치? 장터로의 저희들 의 투어도 다치지 않고 열3명이서 계속 yes.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조심 가면은 이제 한달 동안은 돼한달 동안 정말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도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스 yes. 뭐 내년에 또 미주 투어를 오게 된다면 그때 네. 좀더 멋있게 준비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9월 9월 9낼까요 그럼요 세븐티리였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자비더선 이제 한국으로 가자 アモ o <笑>